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48년생 맥스킴입니다 오늘은 무서운 말과 고마운 말에 대해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서운 말과 고마운 말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새끼야 돈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와 빨리 꺼져 한때 탈옥수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창원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가남으로 돌아가시고 매우 가난하고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새 엄마가 들어왔으나 새 엄마는 동생이 아무리 아파도 모른 척했습니다. 화가 난 신창원이 하루는 부엌 칼을 들이대고 오늘내로 집을 나가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계모는 그날로 집안의 폐물을 챙겨 집을 나갔고 신창원은 아버지로부터 죽도록 얻어 맞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에는 서울로 도망갔다가 가출 소년으로 잡히기도 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가난한 집안 사정 등으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야단 맞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학교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6년 뒤인 1982년부터 소년원과 교도소를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를 중퇴한 신창원은 1982년 2월 절도제로 김제경찰서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훈방 조치하자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보르장머리를 고친다고 다시 끌고 가서 소년원에 보내달라고 사정해 소년원에 송치됐습니다. 그런데 신창원은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반항적인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신창원은 소년원에 들어가면서 마음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범죄를 배우고 계속해서 범행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감옥에 한 번씩 갔다 올 때마다 그의 범죄는 나날이 담해졌으며 결국에는 강력범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를 중퇴한 신창원은 1982년 2월 절도죄로 김제경찰서에 붙잡혀 소년원에 성취된 뒤 바로 풀려나 다음에 상경했습니다. 그후 음식점 배달원을 비롯한 여러 일을 전전하다 계속 절도죄를 짓게 되고 경찰에 체포되어 수감생활을 하던 중 탈옥을 하게 됩니다. 훔친 거액의 돈으로 인심을 쓰고 부잣집만을 털고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일기를 통해 신화를 만들어내며 성공한 탈옥수를 꿈꾸던 신창원은 그러나 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압하자 마침내 체포되었습니다. 신창원은 그에 져서 신창원 907일의 고백에서 자신이 범죄자가 된 계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비를 못 내자 담임선생님이 이 새끼야 돈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와 빨리 꺼져 라고 소리쳤는데 그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서 악마가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신창원은 후에 사회에서 문제아라고 치부해버린 아이들은 정의, 품주린, 불쌍한 애들이라며 같은 범죄자가 다시는 없게 사회와 가정에서 문제아들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라며 사회의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는 사람은 재미로 던지지만 그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는 재미로 죽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선생님의 모욕적인 말 한마디는 어린 신창원의 마음에큰 트라우마가 되었고 심한 무멸감과 반항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살례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새 살이 돋아나 깨끗해질 수 있지만 가슴의 상처는 오래도록 아물지 않고 아픔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로코 속담에는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넌 말이 있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일에 칼이나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혀끝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모욕적인 말 한마디는 신창원의 인생을 망쳐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이 한마디의 교수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외과의사로 인정받고 있는 이국종 교수는 어린 시절 지독한 가난에 허덕이면서 부유한 삶은 꿈조차 꾸지 못했습니다 가나는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게다가 가장인 아버지는 6.25전쟁 때 지뢰를 밟아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친 장애 2급인 국가유공자였습니다. 이국종 소녀는 중학교 때까지 학교에 국가유공자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라는 이름은 그에게 반갑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병신의 아들이라고 놀리는 나쁜 친구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마다 술의 힘을 빌려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국종 교수는 중학교 때 충농증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문을 두드렸는데 국가유공자 의료복지카드를 내밀자 다른 병원에 가보는 게 낫겠다며 매치듯 돌려보냈고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문전 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때 이 교수는 아직 어렸지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냉정하고 비정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받아줄 다른 병원을 찾던 중 그는 자기 인생을 바꾸어 놓는 의사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학산이라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분은 두 손에는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있지만 가슴에는 따뜻한 사랑을 품은 의사였습니다. 그는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의료복지카드를 보고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인술인술의 의사 이학사는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해주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하고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한 마리가 어린 이국종의 삶을 결정하게 했습니다. 이학산 선생님은 나라를 위해 싸운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으니 진료비도 받지 않겠다 하셨고 그후 이국종 소년이 병원에 갈 때마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용돈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이학산 선생님은 모두가 이 교수와 그 가족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등을 돌릴 때 군말 없이 두 손을 내밀어 소년 이국종을 보듬어주면서 차가운 세상에도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소년 이국종은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꼈고 그분과 같은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자라는 대표하는 삶의 원칙도 그때 탄생했습니다. 이국종은 가난과 장애로 인해 무시받았던 서러움을 맛보면서 아픈 사람에게만큼은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고 이를 실천했습니다. 이국종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외과의사가 되었습니다. 환자는 돈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이것은 그의 대표적인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이 악산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이국종이 없었을 것입니다. 차가운 말 한마디,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의 가시같은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고 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깊이 생각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글은 이한규 칼럼비스트에서 옮긴 글입니다 다음 영상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48년생 맥스킴입니다 유튜브 검색에 맥스킴 검색하시면 제 채널이 나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복 받으세요.